여기 다다 텐동 딱 봐도 사람 많아 보인다. 아, 신발은 입구에서 벗어 놀이 시간은 2시간? 2시간밖에 못 있는 거네 아현금이야네 응. 너무 아. 예쁘다 이거를 양쪽을 누르고 나 안되네 간다 <웃음> 아얘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 털 진짜 부드럽대. 새끼라서 그런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이 나간 게 씨. 음, 단은 카페라테. 헥? 어, 얘는 다쳤구나. 어유. 어, 많이 아프겠다. 어, 다쳤어. 어떡해? 아픈가 보다. 어기 뱀도 있어 <웃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응? 어? 뭐 계속 할고 있는 거야? 아발 할고 있구나. 오 야성미. <웃음> <웃음> 왜 재미가 없노? <없느? 웃음> <웃음> 네, 꼬맹이 이오세요이세요 꼬맹이 이오세요이세요호호코호호호호호 얘 약점을 안 했어 꼬리 만지면 얘 약점이야 꼬리 쓱안그치오데 어? <웃음> 바이바이. <웃음> 얘 너무 귀여운데? <웃음> 젊은 사람들, 이 멋있어 람어 참, 0 0 사람들, 참, 어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참, 멋있어 람들 참, 사람들, 참, 젊은 사람들, 참, 젊은 사람들, 참, 젊은 사람들, 열정짬뽕 그래 3,900원에 탕수육도 8,000원 근데 이거는 찍먹부먹 그런 스타일이 없네 그냥 바로 부먹이네 네, 이제 짜장면 먹었고 이제 커피 마시러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고. 이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다 공장이지. 어. 오. 와우. 와우. 오. 와 바다 시원하게 보이는구만. 이쁘게 나오네 사진이. 오. 와.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진짜 지가 막힌다. 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 이거 치두부처럼 생겼다. 진짜 좋죠? 시원해 뻥 뚫리는 느낌이야 여수까지 멀리 올만하다 에라이 거 아니야? 오 <웃음> 준비동작은 아주 그냥 <웃음> 아. 세번 여기는 산속에 있는 어느 한 카페 오. 아. <웃음> 진짜 피그 <피우> 카페 <웃음> 와 느낌있누 아. 아 여기가 뭐야? 아아 비웠지? 어 커피 마시려 그러면 여기 <웃음> 등산을 해야되네 <웃음> <웃음> <웃음> 와 커피 맛은 그냥 그런데 가격은 두배 비싸네 풍경값이다 풍경값 어때 바다 말고 이런 데도 나쁘지 않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다가 좀더 좋아 맞아 여기 지금 여수 우리가 두곳갔잖아 산이랑 바다 응. 응. 둘다 커피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가 6,500원이지 어엄나 비싸 어. <웃음> 세상에 고양이다 어? 고양이가 두 마리 있네?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